미안, 일로 와 둘이 무슨 사이에요? 제 여자친구인데요 미안해요 뭐가요? 갑자기 손잡아서 이제 야지못했 근데 나왜 도와줬어요? 그냥 뭐 도와줬다기보단 음. 재수가 없어서 <웃음> 진짜 그쪽 엄청 웃긴 거 알아요? 아, 내 예상을 다 빗나가 <웃음> 여기 어딜 가요? 애인이라면서요? 저 집에 안 데려다줘요? 그쪽은 제재밌어요저 재미 하나도 없어요. 그리고 오늘 뭐예요여기 맛집이라고 하지 않나? 저 놀리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놀리려고 작정한 거 맞는데? 첫날 나한테 재수없게 불었잖아. 왜 반말해요? 재수는 그쪽이 더 없었는데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이렇게 재수없게 보는데왜 집에 안 가고 나랑 있어요? 아 그거는 나한테 관심 있어요? 네? 씨. 지 도착했어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. 아, 감사합니다. 아. 희람 씨. 희람 씨. 네. 저 그냥 가요? 싫어요. 하지마요 안갔으면 죽 뭐야, 잠들었어요?